전남 신안군 자은도 저 자은도 예, 예. 자은면에는 자은도라는 섬인데 이 섬에서 지금 양파를 수하고 확 있는데 이 양파 이 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04 1kg 예. 400나 1kg 400 1kg, 4죠, 1kg. 예. 그런 식으로 예. 줬더니 예. 양파들이 이렇게 커졌다 예, 예. 농민이 직접 사용하시고 예. 농민이 직접 이렇게 수확을 해서 눈으로 보이셨습니다. 양파 하나가 1kg가 넘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작년에는 32kg. 예. 작년에는 320kg였습니다. 32kg? 예예. 32kg. 그러니까 한평에 32kg 하셨는데 예, 올해는? 40kg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500평에서 2000에 2000에 예, 예. 9천원정니다 아니 근데 40kg를 예. 과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양파라고 해서 몇년 차시죠? 양파, 만생양파 농사 한 지는 지금 7년 째입니다 7년? 네. 아, 한번 재보시죠. 양파 하나가 1 k 요 예예. 그러면은 20개 들어가면? 한방입니다 20개 들어가면 한망이에요? 20개 예예. 20개가 한망? 예 이야... 보통 양파입 예. 다 보통 양파가? 예그 보통 양파죠? 예예. 1 8 0 g 예예. 우리 또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예. 이 지금 몇톤나오신 거예요? 지금 예측한데 평당 두마4 0 k 로 이체 보고 있습니다. 평당 4 0 k 로요 예예. 작년, 작년 얼마였는데요? 작년에는 3 2 k 로 정도 수확했습니다. 평당, 평당 8 k 8kg 로가늘었다고요 예예. 그런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수확량이 다 떨어지는 여건입니다. 제가 알기 양파 농사가 정잘 안되고 있는데 예야 여기는 기가 같으네요? 예예. 평당 40키로? 예예. 그럼 2 5 0 0 k 이니까몇킬로죠 예, 5,000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5,000만? 예, 5,000만. 5,000만? 예. 한망이 얼마예요? 한망에 지금 서울 시세로는 2만, 최하 한 6, 7,000원은 가고 있습니다. 계산 해볼게요. 예. <웃음> 1,500회. 예, 예. 2,500평에서 예, 예. 1,500회. 예. 총몇 얼마에서? 예, 한 1만 평 합니다. 1만 평. 예. 1만 평이면은 네 곱하기 4네요. 예. 곱하기 4하면은 6억 되는 거거 yes 네 예. 6억 정도 되습니다 그렇지. 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 되는 그대까지 예측했는데. 그날이 오고 있습니까 예. 기록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양파 농사를 적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네. 부성바이오에서 스페인 직수입 유황 네. 아그로솔포를 로타리 치기 전에 150평에 한표씩을 뿌리고 로타리를 쳤습니다. 아기비 주신 거네? 예, 어. 기비를 이제... 야, 고개... 아그로설포예요. 예예. 그걸 여기다 뿌리신 거예요. 예예. 예. 아 그런 식으로 노타리 예. 치기 전에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예. 줬더니 예. 양파들이 이렇게 커졌다. 예예. 예. 뭐 색깔도 좋으면서 아그로설포를 기비로 주게 된 원인은 네. 에, 유황을 쓰게 되면 산도를 조정을 하고 내병성을 강하기 때문에 이 양파는 병이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양파라.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아, 양파 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네. 예. 그 아그로솔포 쓰기 전에는요? 아그로솔포 쓰기 전에는 녹음병이라든가 주꾸미라든가 입마름병이라 많이 발생을 했었나 봐는 아그로솔포를 쓴 이후로는 금년에는 병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결과로 이런 결과물의 양파가 나왔습니다. 네. 아그로솔포 외에 네. 안 치셨어요? 예, 아주모 m g 요 유황하고, 예, 오가노설 오가노썰요? 예, 예. 그거는 언제 쓰세요 예, 아주모 MG를 한번 쓰면은, 네. 그 다음 단계에는 오가노설을한 번씩 교차로, 네. 10일 간격으로 뿌렸습니다. 아, 그, 그걸 뿌리는 게 네. 어떻게 되나요? 그걸 뿌리게 되면은, 훨씬 그, 내병성이 강화되고, 예, 양파 생육이 촉진됩니다. 네. 특히 마늘은 유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머 m 지를 넣어주면은 무름병도 안 오면서 마늘 자체가 쪽 알이 굵으면서 아주 저장성이 뛰어난 그리고 마늘 향이 아주 맛있는 향이 날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그 효과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아주머 m 지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드신 <놀람> 거예요? 얼마에, 얼마, 얼마 정도신 거예요? 물 얼마에? 물을 한 마리에 2 0 g 씩이요 예? 한 마리에 20g. 물한 마리에 20g? 예, 예. 아. 예. 잘 녹나요? 예, 잘 녹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침전물이 없는 상태로 잘 녹습니다. 아. 예. 분홍색이네? 예, 예, 그렇습니다. 분홍색이고. 예. 이게 유기농업 자드네? 예, 예. 유기농업 공시제품이네요. 예. 2주 15일에 한 번씩 치고 있습니다. 일에한 번씩? 예. 아... 뭘 치게 하세요, 그걸 치면? 이제 이걸 치면은 아무래도 그 물음병이라든가 그 세균생 병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치면은 상당히 작물에 좀 건강해집니다. 양파가 통일 과정 속에 네. 그 농약을 할때이아주머 네, 네. 그거죠. 음. 그거는 뭐 얼마나 주셨어요? 보통 이것은 이건 십일에 한번 쓰고요. 네. 그 다음 오간 옷를1 0일에한 번씩 주고 교차로. 아 교차로.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농민이 직접 사용하시고 네. 농민이 직접 이렇게 수확을 해서 눈으로 보이셨습니다. 양파 하나가 1kg가 넘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예? 여기 꽉 찼네요. 예. 이야... 이렇게 종가잘된이거입니까 가장 근본이 사실은 유황입니다. 예. 밑 비료로 퇴비 쓰실 때 아그로설퍼를 깔아 놓고 이걸 쓰게 되므로서 아그로설퍼가 밑에 토양 밑에 깔아지면서 밑에 충이라든가 특히 그충 피해가 상당히 충이 많이 가야 하는데 작물들에 그다음에 균 그걸 선제적으로 예방이 되고 충 기피 효과 느리면서 그것이 깔아면서 밑또 위에 작물이 생육 기간에는 다른 황도로 좀 틀린 게본거이 이게 살충제, 살균제, 농약, 또 영양제 모든 전착제가에다 섞어 써본 데 약해가 없다는 그런 안정성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장점에 해서 이런 좋은 이렇게 농작물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영농비의 50%, 40, 50% 정도만 가지고도 고품질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농민들이 또 원하는 그런 또 뭐야, 그 농비 절감이라든가 또 농사의 만족감이라든가 오가노설 이것이 또 장점이 있다 한다고 하면은 토양 이시 조절라든가 토양 계량제칼을 해주면서 퇴비까지 공급을 유기물질 같이 공급해기때문에 작물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밭도 물줄 때마다 비료 줄 때마다 농약 할 때마다 한 번은 아주머로 옛거 염분 십으로 줬고 그 다음에는 또오가노스 이십에스로 줘가지고 이런 결과치가 지금 나온 겁니다. Here we go.